안녕하십니까? 상월농협 살리기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동계입니다. 지금 상월농협이 많이 위험해 있습니다. 지난 16년 유류 사고 그리고 18년 고구마 사건 예 그리고 20년 현재 수박 사건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를 갖다가 저희 조합원들이 다또함게된게 생겨 있습니다 해서 조합 측의 임원들한테 전액 배상을 하고 부실 경영으로 인한 그 목소리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책위에서는 우리 대책위에서는 조합장님과 이사님들이 퇴진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월농협은 많이 부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 조합장님과 이사님들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0년도 어, 고, 음, 수박사건에 있어서 약 5억 원에 달하는 어,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나는 모른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 라고 일관되게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조합장님께서는. 그리고 이사님들께서는 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경영을 해놓고서도 아무런 반성도 없고 어, 어떻게 대책을 세울, 세우도 못하면서 우리 대책, 대책위가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지금 그 조합장님하고 이사님들한테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 손실금액에 대해서 전액 배상하고 또 퇴진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어, 조합에 들어와서 경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현재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그러면 대책위원에서는 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지금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바쁠 때 대의원들이나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나오셔서 그리고 기타 16개 단체들이 나오시는데 지금 구만집회만세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장님과 이사님들은 묵묵부다 바로 대,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원님들 그리고 어, 대의원님들 예. 대의원님 총회를 열어서 이사님들을 강제 해임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어,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열려서 아마 조만간에 어, 대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이사님들을 강제 해임시킬 예정입니다. 예.